<웃음> 네 잠에서 <웃음> 일어났습니다 어, 역시나 얼굴이 많이 부어있네요 저는 잠에서 일어나면 y n o e h u 밥을 먹었으니까 또 이제 일을 해야겠죠. 어 제가 지금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중요한 일 먼저 처리를 하고. 아, 개치사네. 어. 어, 짜 진짜. 빵이 산책 갈까? 빵이. 야 빵이. 빵이. 빵이야. 빵! 여러 마음들 터져 이하나이 방이야 손에 그 다음 세계에 게좀더 수...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카페에 왔습니다. 어, 화를 응. 많이 했다. 응. 네, 이제는, 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했으니까 이제 홈트를 해볼 거예요 운동을 뭐 따로 이제 헬스장 가서 안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라도 안 하면 살이 너무 순식간에 불어나서 가볍게 홈트하고 이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거예요 일단은 푸시업을 네 이제 푸시업 다 했고 이제는 어, 풀업 턱걸이를 또 10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면 꺼내죠 어, 오늘 홈트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어, 이제 씻고 아 그리고 어. 가 사실 뭐, 피부가 막 그렇게 막 좋다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피부가을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사실 제가 뭐 어떻게 뭐, 관리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많이 부끄러워요 괜히 이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좀 대답 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어, 좀 많이 부끄러운데 그래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오늘은 씻고 어, 제가 얼굴에 어떤 걸 바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 세세하게 다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씻고 왔고요. 이제부터는 어, 얼굴에 스킨 로션 발라보겠습니다. 어떤 거 바르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처음으로는 네 요거 네 요거는 라노아에서 나온 어, 스킨 로션 세트에 들어있는 토너인데요 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요 제품 제가 바르는 거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제가 발라봤는데 얼굴에 좀잘 맞는 것 같아서 꾸준히 바르고 있습니다 어, 토너를 바르고 난 다음에는 같은 라노아 회사에서 나온 해멀존해멀존까지 같이 밤낮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 화장품이라는 게 발라가지고 와 피부가 진짜 좋아졌다 이런 것보다는 발랐을 때별탈 없는 거 트러블이 안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순하고 별탈 없이 가볍게 쓸수 있는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요거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아무튼 요거는 어, 케어 존에서 나온 트러블 진정 크림 네, 그건데 제가 원래 피부에 뭘잘 바르는 성격이 아니었어 가지고 사실은 얼굴에 뭘잘안 발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가 이렇게 막 피부가 너무 많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찾다가 어, 이 크림이 그런 피부를 좀 진정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한번 써 봤었거든요 근데 음, 쓰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괜히 요거 없으면 얼굴에 좀더막 트러블이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요거 어떻게 꾸준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스킨케어가 끝이 났는데요. 이제 이렇게 스킨케어를 마치고 나서는 어,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까지 어, 유튜브를 보면서 소소한 행복, 어, 여유를 좀 즐기다가 자는 편이곤 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오늘 어 별거 없는 그런 소소한 하루 일상을 보여드렸는데 재미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